자네네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게 뭔가요? 저작거리에 가면 술을 많이 팔건데 그거 하나만 저 시커먼 자에게 사다주시게 아한 병만요? 아 하나만 있으면 되네 어 아니 아, 그러면은 단감씨는 안 먹고? 난술 같은 거 입에 잘안 되네 어, 아 그러면은 그... 아이차. 어 알고 어 그러면은 소곤소곤 심부름값은 소곤소곤 자네가 원하는 만큼 집게아 소곤소곤 선생님 음. 그... 햄 술값은 선불인데요 소곤소곤 나 가봐도 되겠는가 잠깐 멈추시게 더 사다주면서 저자에게 먹고뒤지라고 전해줘 전네 지금 뭐라 해아 네? 그러면 여기 딱 가만히 붙잡고 어, 있어요 알겠죠? 있어. 네? 아주 네 기다리고 있겠네 <웃음> 아니 나도 가보겠네. 아니 저 사람을 붙잡고 있어야 제가 갔다오죠 저자는 뭐 내가 잘 붙잡고 있겠네 얼른 다녀오시게 그럼 여기로 다시 옵니다요 빨리 다녀오시게 잘해어 허허... 아니 근데 무슨 수로 일을 다시 데리고 온다는 건가? 응? 허허허... 아주 그냥 요지경이만 응? 요지경이구만 요지경이야 그죠? 응 자자자... 어?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어, 여기 아까 다리에서 다리 구경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졌네? 비켜 비켜! 어 뭐야? 아, 여기 다리 구경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어, 좋아. 저 짝불이, 어? 저 사람 보니까 뿌리 짝짝이 던데 자기 집에 가나본데? 어, 일단 가서 뭐라고 전화하냐고 했냐면, 먹고 뒤져라. 어. 어? 니마! 니마, 술좀줘연 좋아. 어. 술 가지고, 어. 먹고 뒤져라. 어. 다시 걸로 간다. 이것이 바로 응? 어, 음? 아이고 배달하려면 이 정도는 어? 배달하려면 이 정도는 어 서비스가 확실해야. 근데 나좀 돈을 덜 아이고, 받았거든. 가이아지 바로구만. 어 어디 가세요? 아 주막에나 가고 있지 뭐. 아... 내가 하는 일이 그거밖에 더 있나? 또그 승범이 자리에 가서 들어놓으시려고? 에에에 사실 여기 승범이 집일세. 아이 좋지 좋지 아유. 생각난 김에 다시 가야겠구만 아이고 슈우 <웃음> 어 가는 줄 알았더니 <웃음> 그게 아닌데 아 배고파 배고파 쉬. 아까 그뿔 짝짝인 그 양반은 어디 갔어? 그자 지금 도망쳤어 아이고 저쪽으로 가던데? 내, 내 저거를 잡아가지고 가족을 벗겨서 내가 이불을 만들 것이오 와. 아... 죽을 벗겨서 이불을 아 배고파 젠장 배고파가지고 달릴 수가 없네 자네 배고픈가? 아이고 그 선생님 그 이거 술을 샀는데 예그술 선생님 드려요? 아그 자에게 자네가 직접 전해주시게 아그 요청사항 고객님 요청사항 나가 뒤져라 맞으신가요? 맞네 맞네 아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그 거시기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배달비는 얼마 주시나요? 아 배달비 그리고 고객님 아까 이거 취핵주 그 3냥인가 2냥 덜 주셨거든요. 그것도 같이 결제 부탁드립니다. 알겠네 알겠네. 네 이런 것은 정확하네. 정확히, 배전. 정확히 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 햇냥이 딜리버리 서비스 출발합니다! 아, 근데 배고파서 못 가겠다 아, 배고파서 달래질못하네 자네 하겠네. 음식이 필요한가? 먹을 게 있으시오? 네, 이것이 있기는 한데 흠, <웃음> 맛있겠다 이걸 주면 나에게 뭘 주겠어? 아, 제가 딜리버리 서비스 확실하게 해드리고 애프터 서비스로 어떻게 반응했는지까지 찾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전해만 믿겠네. 그러면 주막에 가있으시면 제가 배달한 다음에 어, 진행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일단 나와 같이 가시게. 나도 그 자리 찾아야 할. 아예 알겠습니다. 고객님. 어느 가시지요. <웃음> AS까지 완벽게 그런데 자네는 되게 매우 기이하고. 어, 아, 이게 행색이 기이하다. 기삼하진 않으신가요, 고객님? 아, 그, <웃음> 그게 무슨 뜻이요? 어, 에, 기가 삼이다. 그런 뜻이지요. 아, 그러니까, 그, 기가 많다는 뜻이지? 에이, 기가 세다는 뜻인가? 그럼요, 그럼요. 아이, 오름지기 사람은 기가 세야. 아무래도 인생 살기 편하지. 오,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어?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 짠! 고객님! 안 자, 안 이거 안 받으시고요. 안 이거 받으시고요. 자, 전달사항 전해드리겠습니다. 나가, 뒤져라! 감사합니다. 자고객님 애프터 서비스 나가 뒤져라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답변 뭐 점점점으로 네 암묵적 네. 답변 주셨습니다. 네 진행 상황까지 보고 마쳤습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햇냥이 드르브리스러베리스 많이 많이 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저가 뭐 지금 나한테 뭐 건가? 그래, 가 지금 나한테 뭐한건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받아줄래 그래, 부탁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음, 아 딜리버리, 딜리버리, 딜리버리 서비스 딜리버리. 어디든지 출동합니다 고객님 신분, 딜리버리가 뭔가 네. 심부름감만 주신다면 언제든지 어디로든 심부름해드립니다 아유 알았네 알았네 잘해 너무 정신이 없다 정신 있습니다 그 마구간에 가보았는가 안 가봤습니다. 저기 마구간에 가면 양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양털 10개 정도만 깎아다줄 수 있겠는가? 가위가 없습니다, 고객님. 저쪽에 가면 상자 안에 가위가 있을 거네. 오, 양털 10개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래. 어, 그러면 은 심부름값 선불입니다 고객님. 그 다녀오면 주겠다. 어, 그러면 은 반값 먼저 선불로 주십시오. 다녀오면 주겠다, 아 어... 네,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네. <웃음> 음 네. 혹시 선비 님이십니까? 빨리빨리 다녀와야 돼. 먹을 거라고 지금. 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선불로 고시기 하고 오른 다녀오겠습니다. 이 에. <웃음> <아이고. 웃음> 저기 또 누워 가지고 왜 하고 있는데? 어? 외장하드 씨. 어? 장짜 어디 쓸라나?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가위가 있고요. 가위 가위. 양이 여기도 있네. 슉. 그럼 열 개. 온가색털 획득. 슉슉 슉슉. 폴딱스 슉슉. 비켜봐라 이놈들아. 슉슉 슉슉. 폴딱스오 까만색털. 슉슉. 슉슉. 오호 가만히 안 있으면 찔려요. 어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어호 어허. 어허 이거 하얀색 양돌만 지금 11개가 있구요 어호자 여기 가운데 있었으니까 가운데다 잘 놓고 자 뱀새기 말은 절대 훔치면 안되네 응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쌈깃 하나 먹어볼게 맛있다. 참겠다. 개맛있다. 자, 고객님. 햇냥이 드릴보 서비스. 볼 예. 아, 드릴보리 서비스 왔습니다, 고객님. 자, 아, 그래, 그래.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웃음> 여기, 여기. 양털 10개 받으시고, 1 1개고요 그리고 양털 조금 여분 필요하실까봐, 갈색 양털, 회백색 양털, 까만수랑 양털까지 준비되드습니다 자네 혹시 노름털하는 곳을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만 고객님 후불 결제 부탁드립니다. 그 알고 있다는데 그곳으로 가는 패로 보답하고 싶은데 그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 패가 혹시 얼마인가요? 그 아까 저쪽에서 보지 못하였는가? 아 양패입니까? 육십 이네아 감사합니다. 자 여기 있네. 나 그것을 들고 오른손으로 휘둘러 보겠는가? 오 지금이요. 그래 자네 가면 나도 바로 뒤따라 가겠네. 호잉 호잉. 아 이게 일회용인가요? 고객님? 아 그치 그치. 지일로 아 오게라. 아.. 개할거 어이없네. 아, 오오? 자네들 이, 먼저 와 있지, 있었구나. 어? 맞는가? 그, 자네들, 그, 자네들 내가 이, 네? 고양이와 같이 노음을 즐기고 싶어 데려왔는데 껴도 되겠는가? 아 아이 당연합니다. 좋지 좋지. 판도는 좋지. 클수록 좋지. 내, 어. 전에 전에도 같이 할 텐가? 응. 어 좋습니다. 인간이 <웃음> 참여하면 지루해지는데 이미 온거 음. 어쩔 수 없지 어 괜찮습니다 산발머리가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얌전해도 괜찮습니다 밸런스가 딱 맞네요 아니, 왜 자네 왜 자네 뭐요? 뭐요? 자네가 참 저자에게 개. 수박 주었는가? 아 수박 안좋습니다 아직입니다 얼른 주게 우와, 아니 무슨 는데 그리하시오 음, <웃음> 자 이거 먹으세요 이거 이거 드세요 아니 이게 뭐요 냠냠슈 어? 이거 삼계탕 아닌가? 마슈마슈아그 <웃음> <자, 웃음> 사실은 저기 삼발머리 고객님께서 한양이 드리버리 비라스로 구승대 고객님에게 수박 드리버리 부탁하셨지만 제가 수박을 다팔라버리기 때문에 삼계탕 드리버리로 참고는 자가 참고 아휴 그래 아유, 자 내가 그래, 그래, 한 번만 참게저 그래,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닌데 억지자래 참네 아, 수박보다 삼계탕이 더 좋은데 뭔소리예요아유 그래 그래 그만 들 싸우시게 그만 들 싸우시게 수박 내일 주면 되지 아유 그래 그 삼밤아 수박 내일 오십 개 줄게 오십 개응 어, 이거 먹게 아니 싸우자네 어? 내가 패 어?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중저해서 <웃음> 인터셉트를? 잘 먹겠네. 와 빨리 내 먹게! 아유 또 시작됐어 아유, 또.. 참또 참. 맞아, 맞아. 자 그러면.. 지국이 맞구만.. 어? 아유 진정하게 진정하게.. 놀이를 진행하세요. 아유 조슈 조슈 아유 자네 좋네 좋네 여가게 아유 자네 일어나게 일어나. 어 <웃음> 무엇을 하면 되는 것이오? 저 <웃음> 어, 누워있는 자는 내뜻시게 아유 근데 자네 일어시게 아유 <웃음> 내가 <웃음> 내가 더 찾아주겠네 아유 아여 <웃음> 시작하시게 아유, <웃음> 아유, 아유 너, 진짜 말인데. 아유. 아유, <웃음> 아유 내가 주겠네 내가 더 주겠네 자, 자, 자. 거 우리 먼저 진행하고 있대 자자자 일어나시게 자, 좋네, 좋네. 하나, 좋네. 어떻게 하는 것이오? 네, 먼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네 여기 있는 주마이에게인양을 주면 이 상자에 한나궁이에 적어내서 가져온 가루를 넣어줄걸세 그것을 손에 들고 땅에 이렇게 뿌리면 꽃이 나게 되는데 그 꽃을 많이 피우는자가 이기는 놀이일세. 아, 꽃을 그렇지, 많이 그렇지. 피운다고요? 그러면은 그 가루의 개수로 거시기가 당락나는 것이요? 꽃의 수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럼 가루는 똑같은데 피어나는 꽃이 랜덤이라는 것이요? 랜덤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마다 꽃을 피우는 개수가 다를 것이네. 그렇지 그렇지. 어, 뭐 에이, 완전... 그렇지. 그러면 은 무작위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임인 것이오? 그러지 그러지. 것이지. 운빨이구만! 이 노름이 다 그런 것 아니겠나. 아유, 어, 일단 수산 저자가 시범을 보여줄거지. 좋네 어, 좋네. 좋았어 좋았어. 자. 아이고. 자. 내가 하겠네. 다들 지워자 해주시게. 아유 말구. 화자 하자 지워자. 아유. 어? 왜유이런저 줘? 아나는 꽝이라네 에? 아유 그렇지 아유. 그렇지 뭐요? 최근에 자네에 못할 줄 알고 있습니다 운도 없는 게 시범을 아유. 해준다고 할때내 알아봤어요 그 <웃음> 동원이 좋은 사람이 시범을 한번더 보여주시오 누가 해볼 텐가? 아 내가 하겠네 아유 좀 좋습니다요 저 자가면 부정될 텐데 뭐라 했는가? 아, 다리 아무것도 다리 아니네 해보게? 그 남자리 좀 싸우시게들 그 나도 구호 좀 해줘주시오 지화자 가자 가자! 아이고! 오! 아이고 어? 역시 어르신입니다요! 아니, 오, 아니 이런 법이 어. 어디 있는가? 왕시기하네! 완벽는데아저 아, 아, 음. 노란 것도 거식인가 맞네 맞네! 음. 자 그럼 놀이를 더할 <웃음> 자가 있는가? <웃음> 음. 나도 해보겠어 아시게 <웃음> <응>. 하시게! 하시게. <웃음> 네. 여기다가 돈을 넣으면 해보. 되는 해보. 것이요? 응 맞소 맞소! 어. 인양일세! 이 뼈가루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것이요? 아유 잠시 기다리시게 또 어? 나도 참여하겠네 어? 이 가루를 여기다 뿌리면 되는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일단 음, 갈... 다른 사들이 준비될 동안 기다리시게 좋소 좋소 난 자네 어디서 할 텐가? 여기서 하겠소 음, 여기서 난 여기서 하겠소 난 여기서 하겠소 어, 아. 어? 내가 절로 가겠네 어? 저리 네, 통했구만 내가 네, 내가 그래. 내가 숫자 셀 테니 셋을 셀 테니 다 같이 하는 걸세 알겠네. 좋소 좋 하나 둘 셋. 지워자. 지워자. 지워자. 어, 어, 이거 두 배네 두 배. 오세 어, 개다. 난네 배네 네 배. 세 개면은 오세 네 배다 아, 세 배. 네 배, 네 배. <웃음> 우와 아니 그럼 이게 돈을 가져가는 게인가 점령이 그렇지. 먼저 돈을 받아 가시고. 와 대박 빡빡. 와 여기 어, 완전 해자인데 어, 아이고 지금 우는.. 우는 해. 승범이.. 승범이 지금 내 해. 메인 나네 아, 내가 오늘 어는 것을 어떡하나? 아이나 이런 일안해 해도... 그만둬 울게 무슨 음모가 있는 게 졸립 없네 아유 <웃음> 수산이 자네 그.. 이영기이 자네의 울음에 떠내려가겠네 아이고 아이츠. 그 다음 놀이는 내가 진짜 이길 걸세 어? 다음 놀이가 네. 또 있는가? 그래 그래 다음 놀이는 내가 네, 알려주겠네 거시기 등딱지 양반 등딱지 양반 에이. 네? 자 이거 두개 가지시오 아이 자네 나 나는 나는 네게 땄으니까 두개 주겠네 아잇 고맙네 잘모른가 어? 준비가 에이, 되었는가? 남자. 홀짝? 어, 그 여기 있는 저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그 햇냥이 전에는잘 모를 테니 내딱한 번만 설명을 해주겠네. 줬어 줬어. 자네 혹시 홀짝놀이라고 들어보았소아 듣기만 해슈 듣기만 해슈저 그 뒤에 판에 있는 양털을 보시오. 저 보라색 양털을 기준으로 홀수가 나올 것 같은지 아니면 짝수가 나올 것 같은지 먼저 선택을 하고 놀이를 진행하였을 때 보라색 양털의 개수가 자신이 선택한 쪽으로 나오는 자가 이기는 것이네. 그렇지 그렇지 아, 아주 그렇구나. 이해가 쉽지 그지러면 지금 저 판에 있는 거는 아홉 개니까 그럼 홀인 게 맞는 것인가? 아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음... 아, 요리에 참여할 자들은 여기 상자에 두운 양넣고 홀수와 짝수 중 선택해 줄을 서시오. 아, 알겠어. 서시오. 난... 알겠어 나는 홀에 하겠네. 그래 그래. 음난 짝이오. 나 그, 소자 아니야 홀이오. 나이그누를 선택하는 거, 게인가? 이번나도 돌수부에 아, 걸게. 오늘은 자, 뭐 덧먹기. 자, 그럼 주무기 전에 놀이를 진행해 주시게. 지원아! 아니, 이거 사기여! 아이, 참, 이거 우리가 좋네, 이거 아유. 참. 아깝구먼. 아깝다. 다음 누나 누리는가? 아, 네, 이 어? 또 있는가? 아유 그렇지 네. 또 하나가 더 남았지 어오아맨 도들 딸 걸세 할텐가? 이게 뭔가? 됐고 놀이에 참여하고 것이네. 싶으면은 여기에 인양 넣고 막대기를 당겼다 놓으시면 된다 할텐가? 좋수 좋수 해보시게 음. 이거 자 이거를 내가 당기면 되는 것인가? 것. 당겼다가 그래지, 그래. 돌아가는 것이 보이면은 다시 놓으면 된다 아 그렇지, 아 좋소 그렇지. 좋소 근데 이게 대체 뭔가 뭣이요 대체 이것이 암튼 이거... 한번 해보겠소 그 그래, 뭘, 뭘 어떻게 해야 땡기면은 좋은 것이요 그것은 다 모른다 거부는 것만 나오면 되지 않겠소 아 좋소 좋소 어... 따라따, 따라따, 따라따, 따라따, 아 이게 멈추는 것이구만빠라 아이고 이것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사기 아니야 너무 축하하니까 저것을 아... 두 배로 주어라이아고이아고양이아아이아거 아... 아... 인간을 아... 너무 괴롭히는거 아니요? 어이가 없구만, 아 참나 사기 아니요, 사기? 고양이잖아, 이거 가져가시고 뭐지요? 그래, 수산이잖아, 가 아, 아, 아, 이게 뭐요? 아, 이 똥을 꼭 받아야되나? 이나 음... 하겠네 자, 네. 라 또로롱 또로롱 똥. 똥 아! 아, 아, 아 이거 자꾸 또로롱이라고 해서 똥나는거 아냐 이이거없 저거 좀 <o> 이상하네 <o> 이건 아러이거 <아유 그럼> 이제... 없다네 어 검정색 저것이 안나올 때가 <일대가> 되었으니 내가 내가아니그러게아이 아 어이가 없구만 <o> 이거 또로롱 해서 똥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내에더러오니 그만 얘기똥똥똥 아이고. 아이고. 아, 이럴 수가. 이따 같은 맛만 하는 식이 나왔구나 이제 저다가 했으니 다음에 하는 자는 부정 탈 걸세. 응? 그럼 내가 해보겠신 다음 차례는 제가 하겠습니다요. 둥둥 둥둥 둥둥 둥둥 둥둥 이둥 둥둥 둥둥 이둥 둥둥 둥둥 둥둥 둥둥 둥둥 이둥 둥둥 난 믿을 수가 없다네 내 네, 말했지 않나 <웃음> 이강철 처자 다음은 무조건 부정이 탄다네 <웃음> 이거 역시 내가 500년 해. 넘게 게임을 하면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네 봐봐 이거 또로롱하니까똥 <웃음> 나오는 거라고 <웃음> 내가 말했어 안했어 나의 부정은 이제 강산범 자사가 가져갔으니 똥똥 니마똥 들이었네 됐소 쉑쉑 <웃음> 아이고, 네, 하겠네. 내가 가져갔 다가. 산발한테 나중에 사라 아, 다들 동사, 누구만 똥! 사 아, 그럼, 똥싸 아, 동사. 동사. 동사. 동사. 동이똥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odorful noise> <Snow> <아이고>, you <laughs>